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랑 돈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돈이라고 하면 쇼핑몰에서는 판매하는 금액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정산이라는 부분이죠 정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품을 판매하고 나서 고객님들이 구매확정을 눌러줘야 저한테 돈이 정산되는 방식의 오픈마켓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쇼핑몰에서의 돈 정산 방식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쇼핑몰에서 일어나는 정산의 방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스토어 와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구매 확 정후 다음날 돈이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끼를 많이 써주는 고객도 없죠. 그래서 일주일 후 배송 완료 후 일주일 후에 돈이 정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산을 받는 건 주기간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플랫폼에 묶여져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나의 자금 회전율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해주셔야 돼요. 현금으로 만약에 물건들을 사입을 하신 상태라고 하신다면 더큰 문제가 있으실 수 있고 위탁 도매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셨다고 하면 어찌 보면 월정산 <웃음> 물건을 먼저 카드로 샀기 때문에 어 돈을 사실은 먼저 돌려받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카드비를 내는 약간 요런 식으로 돌려받기 형태로도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오픈마켓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가 독션 11번가 인터파크 인터파크 스마트도 여기까지만 거의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대표적으로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된 다음 달에 주에 정산을 해줍니다 70%를 그 다음 달 1일에 30%를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거의 한 달에서 두달 길면 두 달까지 묶일 수가 있는 부분이 쿠팡이에요 사실은 조금 더한 곳도 있습니다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두달후 정산으로 도 되어 있는데 또는 어, 해외 구매 대행이라든지 아니면 방문 수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산 날짜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송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배송 추적이 된다 하더라도 딜로 들어가게 되면 상품이 한꺼번에 출고가 또 되고 며칠 동안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없어 라는 것이 알려져야지 이런 기획전을 진행을 했는 티본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에서 돈을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정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금 회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대박이 난 상품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대박이 난 상품 그거 하나 때문에 큰 돈을 벌었지만 큰 돈을 먼저 투자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돌아와야 되는 현금 회전이 지금 저번 달에 돈을 다 소비하고 사실 저 통장이 영원히 오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번 달에 딱 어제 하루 동안 정산된 돈이 한 천만 원 정도 됐었고 전날에는 150만 원 정도 됐고 저번 주 금요일에는 한또 800만 원 정도 정산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정산이 또 적었어요. 한 50만원 정도 정산이 됐는데 이렇게 정산이 들쭉날쭉한 부분이 조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한테 정산이 얼마가 되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정산관리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좀 찾아봤는데 셀러? 봇캐시라고 하는 기능이 있더라구요 이 셀러봇캐시라고 하는 곳이 스타트업 기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셀러보 캐시라고 하는 사이트의 메인 화면입니다. 우리 정산 예금, 예정금은 얼마지? 34개의 쇼핑몰을 모아서 한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사이트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회원가입이 이미 되어 있으시다면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제가 사실은 사이트를 다 등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몇개 사이트만 등록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보려고 사용해봤는데 보게 되면 은 정상금 요약 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돈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매출의 통계 전월 대비해서 내가 어 저번 달에 얼마를 팔았는지 그리고 정산 얼마만큼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알수 있고 그리고 제가 계좌를 연결을 해 놓으면 통장 잔액이랑 정산금이랑 이렇게 대조해 가지고 좀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 같은 걸로도 좀볼 수가 있고 매출 통계들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하나 선정을 해놓으면 그 카테고리의 동종업계들 중에서 제가 몇인지도 나와요. 여기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파 분야에서 1위 했던 분이 이 정도로 번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 박탈감을 일 느끼다가도 사실은 음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것들도 좀 느끼게 되죠. 그래도 나름은 중박은 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여지네요 사이트를 전부 다 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리 정산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자금 회전이 잘안 돌아가면 중국에서 사입을 갑자기 해야 되거나 그랬을 때 대금 결제가 미뤄지게 되면 내 상품만 더 출고를 안 해주고 상품이더 늦게 오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허당하게 있는데 예전금으로 잡혀있는 돈들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그 돈을 미리 땡겨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정산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계좌 내역이랑 그리고 이런 입금 예요, 내역 그리고 뭐 반품 통계라든지 매출 통계에 가면 제일 좋은 제가 어느 몰에서 제일 잘 팔았는지 저번달이랑 또 비교해서도 볼수 있고 오픈마켓과 비오픈마켓의 이 차이점에서도 또볼 수가 있어 가지고 훨씬 저는 좀 편하게 어, 아, 이 스토어에는 매출이 잘 나니까 여기에서 광고를 좀더 해야겠다 너 여기는 매출이 좀 떨어졌네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게 어, 내가 의미가 별로 없나 이런 것들도 바로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알림톡 기능이 있어요 마이페이지에 나중에 들어가시면 알림톡 서비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매 매일 나에게 정산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안내를 카톡으로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얼마가 입금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이런 원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알림 서비스를 이용을 해주시게 되면 은 여러분들도 오늘의 정산을 좀더 쉽게 한눈에 또 봐야 발... 할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뭘을 나의 뭘 들을 좀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귀찮더라도 한 번만 해놓으면 우리 예전에 그 토스 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처음에 쓰실 때처음엔 입력 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 더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고도 쉽게 되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퀵에스크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그내 이유를 내고 내가 정산 받을 돈을 먼저 땡겨 받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내가 좀더 급하게 써야하는 직원의 월급이나 물품 대금 같은 것들을 먼저 사용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산 예정금이 많이 묶여 있다면 내 판매몰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 이슈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티몬에 보면 처음에 딜 형태로 좀 진행이 됐을 때 어, 초기 판매자 였을 때죠 아마 한 6년 7년 전 그리고 최근에 티몬에도 임애프에도 오픈마켓 시스템이 생기면서 조금 정산하는 부분이 좀 바뀌긴 했는데 정말 그 그때 처음 티모니나 위메프가 판매자에게는 사실 늪이었어요 워낙 매출도 높고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해주니까 입점을 안할 수는 없지만 싸게 팔아야 되는데 돈도 늦게 줘요. 딜이 끝나야지 돈을 줬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판매가 끝나고 났는데도 돈을 또세 번으로 나눠가지고 돈을 주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팔기는 팔아야겠고 돈은 늦게 들어오고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은 판매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이슈가 같이 되고 있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 어, 팀원에 판매 유보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판매 유보금이라고 하는 거는 오픈마켓이 아닌 팀원에서 판매를 했는데 딜 종료가 언제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딜로 이렇게 넣어놨더니 딜에 대해 가지고 돈이 정산이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정산이 되지 않고 딜이 끝나야지 돈이 들어오는 정책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던 상품이 있었던 거를 많은 셀러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팀원에서 나는 많이 팔았는데 왜 돈이 이렇게 안 들어오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할 때쯤 나중에 보면은 아 딜이 안 끝나서 팀원의 판매 유보금이라는 것으로 딜이 끝나야 돈이 들어오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딜을 종료하는 나를 잡아주지를 않으면 돈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많이 팔고 몇 십억 을 팔아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티몬에 판매를 하시면서 이렇게 판매 유보금이 남아있지 않은지 꼭 한번 확인해 을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딜 정산을 받아야 되는 판매 기간 내에는 한 80%를 정산을 받아요 그 나머지 20%가 판매 종료일 후에 5주, 7주, 10주의 간격으로 해서 정산을 해줘요 이게 바로 판매 유보금이 남는데 판매 기간을 2029년, 3000년 이렇게 잡아놓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어, 티몬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판매 기간을 넉넉하게 해놨던 셀러라고 한다면 이 20%를 계속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셀러복 캐시를 사용을 하면 그 유보금까지도 잡아낼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좀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기능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티몬의 정상 페이지를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는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바쁘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돈을 얼만큼 벌고 있고 그리고 돈이 얼마의 주기로 자금 회전이 돼서 나한테 들어오는지를 필수로 꼭 확인을 해주십시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야지 정말 잘 파는 상품이 딱 나왔을 때 이번에 마스크 대량으로 한번 사놓지 뭐 먼저 이 느낌을 가졌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 샀을 분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매자로서는 어느 정도 현금 보유가 돼야 매출을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판매 정산 관리 정확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정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많은 판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